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 드릴 겁니다 따로 편집은 없고 제가 준비한 대본을 조용히 읽어 드릴게요 기차를 타고 철학자를 만난다 여기서 1차 관문입니다 심지어 철학에 대해 뭘 알게 되지도 않는다 2차 관문이죠 읽을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3차 관문은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름도 어려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는 채로 이 채가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그 옛날 어마어마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시기나 되었던 사람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 시절의 미라클 모닝이었던 것 같은 이 사람은 내면에서 우러러 나온 사명감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 얘기도 몇명 나오긴 했는데요. 결국 핵심은 누구나 자신의 밥값은 해야 한다인 것 같아요. 뭐가 강렬하게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것을 훑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기로 합니다. 드디어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워낙 대단했고 특이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소크라테스는 질문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든 나쁜 질문이든 일단 우리는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일단 묻지 말고 따라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이제 업적은 많은데 친해지고 싶지는 않은 루소가 나옵니다 어딘가에 진득하게 파묻힌 학자는 아니었고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면서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의 부족한 사회성이 아니라 루소가 많이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걸을 때 창의적이 되고 타인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철학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질문을 하며 산책을 하면 되겠네요 기왕이면 산책을 하면서 보는 법을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월든의 주인공 소로처럼요. 일상을 떠나 새로운 시각을 가진다면 소로처럼 숲속에 살지 않더라도 분명히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소로는 다 같이 시골에 살자고 하지 않았어요. 월든 라이프는 각성제이지 처방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 이주 대신에 한달살이가 유행하는 건 대체로 옳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름에 익숙해지셨죠 다섯 번째 철학자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염세주의자 라고 소개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울함 끝판왕 이라는 거예요 이 우울한 학자는 소음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소음에 정신이 팔리면 음악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짜뉴스와 쇼폼 영상의 재미에 파묻혀 정보의 소음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반성하라는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철학자라고다 우울하란 법은 없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알수 있죠.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건강한 방식으로 즐겁게 살아가자는 걸로만 받아들여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지 시몬 배우의 관점에서 좀 볼까요? 관심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인정하고 공경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집착하지는 말고 적정한 선에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교훈을 얻으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간디가 비폭력주의자라고 했지 싸움을 안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간디는 실제로도 무언가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실용적인 팁을 여기서 배우게 돼요. 연인이나 배우자와 저녁식사 메뉴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꼭 읽어보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비난이 아니라 변화다. 아홉 번째가 되어서야 친숙한 동양의 이름이 나옵니다. 공자 노자가 중국 철학계의 서핑족이라면 공자는 땡땡거리는 선생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유교는 격식을 너무 차린다는 인식이 아마 공자 때문에 생겼을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데 필요한 형식이 예의인 거죠. 친절을 돈을 주고 사는 시대에서 친절의 가치는 더 빛날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름 세이쇼나곤이 소개됩니다. 일본의 국녀이자 문인인데요. 백앤머리 서책이라는 제목만 들어서는 대체 무슨 내용일지 모를 책을 썼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 나의 소소한 취향 모음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좌우된다는 게 세이쇼나곤 철학의 의미라고 합니다. 일상 속 아름다움과 일상을 돌보는 소중함은 왠지 서점에 있는 에세이에서 많이 본것 같지만 이 책에서 만나니까 왠지 조금 더 있어 보이네요. 쉬워 보인다 했더니 극강무도한 이름이 등장하죠. 열한 번째는 니체입니다. 니체의 철학자답게 고통스러운 인생사를 다 소개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또한 가지. 타임루프 혹은 영원회귀라고 하죠. 이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내 인생의 전체가 끝없이 반복된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돌려서 다른 내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반복된다면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며 살수 있겠는가 하는 따끔한 질책을 듣고야 말았네요. 축하합니다. 이제 400페이지를 읽으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았던 에픽테토스 부분까지 왔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쉽게 말하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거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딱이 부분입니다. 자기 소설이 출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대신 자신이 쓸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진실한 소설을 쓸것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말것 음, 저만의 감동이었나요 그럼 이제 파리의 철학 거장을 만나봅시다 보부아르 참 멋진 사람이었죠 여기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늙는다는 것은 마냥 좋은 일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하지만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보면 어떨까요?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타인의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호기심을 잃지 말고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습관의 시인이 되는 거죠. 휴식도 좀 즐기고 부조리도 받아들이면서 건설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괜히 마음이 편했던 이번 챕터였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몽테뉴는 죽음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몽테뉴 철학의 핵심은 뭐냐? 자신을 믿을 것. 자신의 경험을 믿을 것 경험과 의심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헤쳐나가고 죽음의 문턱을 향해 다가갈 것 타인과 스스로에게 놀라워하는 능력을 기를 것자 여기까지입니다 분명히 철학책인데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쉽게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 해냈는지도 나와있지 않아요 내가 좋아할만한 철학자를 쇼핑하는 마음으로 마치 에리과이너의 왓츠 잇 마이 백을 구경하다 나온 것 같죠. 뭐 그래도 재미가 있었다면 다행입니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독서로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에리과이너가참 그런 글을 잘 쓰죠. 왜 하필 이 책의 연관 검색어가 요약이 많은 건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요약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두터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작가가 생각하고 보여주는 것들을 함께 춤추는 느낌으로 책을 읽기 참 좋은 그런 책인데 말이죠 어쨌든 요약을 검색해서 오셨든 혹은 제가 에리과이너를 먼저 소개한 책에 링크된 영상을 보고 오셨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쉽게 정리하고 더 즐기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책들 요약도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우리 자주 만납시다. 안녕